재밌는 게임으로 CSS 선택자를 수련해 보세요. 자, 검색 엔진에서 CSS 디너로 검색하면 이 사이트로 들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게임 방법은요.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저 물체를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. 자, 여기 엘리먼트 상으로 플레이트라는 이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. 그럼 선택자를 어떻게 하면 되냐? 태그 선택자인 플레이트를 지정하시면 됩니다. 자, 두 번째 판에서는요. 자, 지금 벤토라고 하는 태그를 선택해야 돼요. 그럼 어떻게 해요? 벤토라고 하시면 됩니다. 자세 번째는 요 i d 가 펜시인 태그를 선택해야 돼요. id 선택자는 샵이죠. 샵 펜시라고 하고 엔터치면 선택이 됩니다. 자 그런 식으로 32번의 스테이지를 여러분이 다 끄시면 여러분도 CSS 선택자 고수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.